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콜라보 시간은요. 바로 어, 실제로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네, 파워포인트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전에 사수였었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현재 쿠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쿠카 한성국씨를 모셔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모셨습니다. <웃음> 소개해주신 대로 일단 같이 일한지는 알게 된지는 한, 한 6-7년 됐고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강의안도 만들고 음. 하다가 제가 원래는 이제 그런 파워포인트 뭐 제안서를 많이 쓰는 회사에서 지금은 어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썼다면 지금 실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정리 정돈된 이런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막 디자인 아, 정말 예쁘게 하는 것들 막 올라오고 막 인터넷에서 음. 보면 정말 예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도움이 돼요. 그게 어떤 디자인이 막 이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도만 보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회사에서 있다 보면은 대학생 때나 아니면 뭐뭐 제안서를 쓰는 전문적으로 쓰는 데처럼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 게 훨씬 좀더 중요하다 예쁜 이미지보다는 들 그래서 깔끔하고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장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께 어 실제로 업무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드는지 그 실제로 그 자료를 한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게 뭐행사할때 진행했던 운영 아니고 뭐 기존에 저는 행사를 많이 했던 회사에서도 많이 썼던 건데 그때 디자인을 좀 많이 신경을 더 썼어요. 근데 이거는 네. 사실 그냥 구글에서 네. 녹색으로 보이는 그냥 배경 깔고 <웃음> 그냥 텍, 텍스트만 딱딱 얹고. <웃음> 네. 도시화하는 것도 원래 보통 여기 뭐 디자인을 넣는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기본 형태 도형만 넣어서 음. 그냥 진행상황, 뭐뭐뭐뭐 음. 완료 완료 완료 이런 것도 그냥 바꾸지 않는 거야뭐 네.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조금씩 바꾸고 막 그런 것들이 음. 예전에도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네. 아니면 여기 띠도 좀더 이쁘게 하거나 네.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뭐 엑셀과 조금 더 비슷해지는 건데 이런 테이블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음. 뭐뭐뭐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죠 <웃음> 예전에 저라면 <웃음> 네.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뭐 디자인을 좀더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딱딱딱딱 정해서 누가 뭐하고 이런 것들이 어, 텍스트로 써 되는 정도로 되다 보니까 여기다 굳이 도식화를안 넣게 되는 음. 오히려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게더 중요해지는 음. 예전에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막 대기업이나 음. 관공사에서 의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심플하고 뭐 디자인안이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런 게 <웃음> 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음.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또 파워포인트를 출력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외부로 많이 보고, 이거를 수정을 자주 해야 되니까. 음.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좀더 복잡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더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냥 공수를 많이 들이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네네.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름대로 좀 틀을 좀 만들어 두고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사진 같은 거 넣고 뭐 하고, 네. 수정에 대해면 또 텍스트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최소화 시키려고? 예를 들어 이런 동그라미도 옛날에는 조금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사진도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 테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는 편인데 네. 이 사진 크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진 크기가 다달 다른 상거없고 <웃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정렬이 잘 되는 게 중요해서 그것까진 작업하고 있어요. 정렬할 때그 안내선 같은 거 쓰시면 사시나요? 네, 그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그냥 여기 있는 글씨 글꼴도 조금 부드럽게 보이는 게 좋아서 음. 음영 같은 거막다 넣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뭐 피카츄 나오고 막셀러뭐 막 이런 막 보노보노 나오고 이런 아, 그렇죠.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엿 먹어라 이런 느낌이니까 아, 그죠, 그죠, 그런 그죠. 거만 아니고 깔끔하게 하면은 전혀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PPT 만들 때 그랬잖아요. 한번 아, 아. 지질나게 한번 얻어먹어가지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웃음>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처음으로 제가 그 실무적인 PPT를 만들어야 할 일이 있었죠. 맞아요. 대학생인 입장이었고 열심히 디,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고 하던 찰나에 아 그냥 디자인 신경 쓰지 말고 만들어 했는데 네. 디자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글만 네. 썼던 거예요. 진짜 그냥 이게 좀 온도 차가 있었던 게 그냥 깔끔하게인데 그냥 디자인도 신경 쓰지 마는 음. 그냥 대충 해 이게 아니라 음.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만 해 이게 음. 함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만드는게 어렵잖아요 사실 아,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팁은 어찌됐건 양식을 자주 쓰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음. 그 다음에 그냥 도식화 몇 개만 잘 활용하면은 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인 거고 정 안되면은 사실 파워포인트 안에도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넣어도 음. 텍스트를 할 때도 저는 이런 넘버링 같은 것들 음. 그 다음에 색깔로 포인트를 줘도 뭐볼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꼭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글을 쓸 때도 뭐 넘버링을 잘 한다든지 대주제, 소주제, 그다음에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포인트 컬러, 그다음에 뭐 색깔을 좀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볼드를 쓴다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 기반으로도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도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 음. 이것 또한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뭐 앞에서 PT 하거나 이런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응. 요즘에는 회사도 막 정신 없고 바쁘니까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바쁘니까 그래서 뭐, 뭐 이런 게좀 많아진 거예요. 음. 그래서 긴 p t 를 해봤자 같은 동료들도 집중을 잘 못해요. 음. 다 노트북 하면서 막따다닥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만 딱 정리만 되있으면 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파워포인트가 필요한 것들은 뭐 기업 행사 음. 이런 것들은 진짜 멋있게 만들어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 용도에 따라 다른데 실무에서 갑자기 뭐훅 왕. <웃음> 여기에서막 여러분 <웃음>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어, 결과 보고서 딱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워크샵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어떤 큰 우리 오프라인 행사 있다든지 음. 그때는 진짜 멋있게 만들어야죠 어허. 근데 그때는 이제 업체를 써야죠 아 그럴 때는 업체를 쓴다? 왜냐면 그거를 음. 만드는 공수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음. 맡기는 게 맞고 음. 저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획한다든지 음. 어떤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이렇게 말한다든지 음. 역할을 그렇게 확실하게 나누게 되는 거 같아요 요런 거는 만드는 데한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사진 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다 준비돼 있으면은 음. 그래도 2시간 이내에는 만들지 않나요 2시간이요? 이, 이 많은 양을? 별로 안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는 어느 정도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진 있고 뭐 있고 다 하면은 이게 네. 뭐 한마디로 그냥 내용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네. 그냥 얹고 정리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분들이나 네. PPT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 직장인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자료를 만든다고 라할때꼭 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좀아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파워포인트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도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너무 둘러 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파워포인트를 할때 핵심은 글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워딩을 쓰거나 좀더그 명확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체 잘못하면은 막좀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고 음.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더다 빼고 음. 그러니까 정말 한 장이어도 상관 없으니까 그게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앞단이 좀 길면 저 또한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결론부터 말하든지 음. 그리고 나서 뒤에 이거기 때문에 이걸 말한 거라고 하는 그런 장표를 기획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원래 제안서 같은 거막 백그라운드 소개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들을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음... 빨리 이제 실무도 해야 되고 왜냐면 회의가 길어지는 순간 야근도 생기고 막 사람들 자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표지를 뭘로 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어떤 고딕체를 그냥 사용해서 네, 흰색 흰색 바탕에다가 그냥 텍스트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 센스가 좀 있으면 은 폰트를 좀더 이쁜 걸 쓰겠죠 그렇죠, 굴림체를 뭐 쓰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봐도 이해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기획을 할때 이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심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음. 그거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더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단 글부터 잘 작성을 해 둬야 된다 아 그쵸 본인이 머릿 속에 내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도식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파워포인트를 할때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총 이건 몇 장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는 뭐뭐 뭐고 그러니까 좀더 빨리 작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를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글을 다 하나하나 적어 놓고 네네네. 뭘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도시가 시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장나면좀 필요 없는 거 계속 빼는 거죠 왜냐면 음 하다보면 중복돼요 다 내용이 아 그런 걸 빼고 빼고 해서 음 요즘에 너무 그렇게 잘 만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표지나 이런 것도 구글에 찾으면은 웬만하면 다 사실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게 디자인은 옛날에는 제가 대학생 때는 음. 그런 폰트, 디자인, 그렇죠. 효과, 뭐 키노트 이런 효과들이 눈을 사로잡는 거였는데 그렇지. 요즘엔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더 중요해지는 게 그냥 그런 알맹이? 음. 그게 더 핵심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예전에는 그냥 한 장을 다 만드는 거를 어, 신경 써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한 장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서, 뭐 예를 들어 노션에다가 그거를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음 그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예전에 파워포인트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있었다. 를, 축, 쓰는 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 내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필요한 장표가 있어요. 음. 근데 그, 그런 거 이제 파워포인트로 딱딱 그냥 뜯는 거죠. 음. 중간중간에 그렇게 장표를 캡쳐해서 넣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완성된 파워포인트 장표가 없어요. 오. 파일이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걸 크롭해서 쓰기 위한 어떤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있는 거지. 음. 그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이메일이나 어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에 그냥 링크로만 공유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야 되니까 아 그거를 중간중간에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그 포인트를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체를 하나 만들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아 저는 그럼... 그렇게 많이 써요 상단에는 텍스트를 좀 길게 적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만 다 적기에는 좀 빡센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필요한 도시화들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캡처해서 아 집어넣고.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를 링크를 공유하면은 하나의 그냥 홈페이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요즘 아 활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만 썼던 거를 네. 파워포인트랑 좀더 이렇게 UX/UI가 괜찮은 노션이랑 좀접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국에는 파워포인트가 하나의 파일을 만든다는 것에서 네네네. 벗어나서 네, 맞아요. 하나의 도식화된 그 이미지 자료를 만드는 하나의 툴이 되어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거나 요즘에 제가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좀 많이 쓰죠. 이렇게 다양하게 화,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또 업무에 충실하시고. 네. <웃음> 열심히 앞으로 하죠.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자고요. 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아무튼 저희 쿠카 들어가면요. 테슬라에 대한 정보 정말 많으니까요. 아 네. <웃음>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